치아보철 가공용 공구 솔루션 T&M 시리즈 T&M 시리즈는 다양한 치아보철 소재별 맞춤 제종을 적용함으로써 각 피석제에 대하여 최적의 공구 성능을 확보하였습니다. 지르코니아 가공에서는 다이아코팅 제종인 ND3000, 메탈 가공에서는 PVD 코팅 제종인 PC 2510, 1 0및 p m 10000, 10000, 10000, 10000, 1 0 m 0 0 1 a 0 0 0 0 1 0 0 0 0각 1000000, 1000000, 1 0성0 0 0 0 0 10000000, 1인0 0 0 0인0 10000000, 10000000, 1 0 0 0 0 0 0 라디우스와 외주 인선 연결부의 단체를 제거하여 우수한 가공 면조도를 제공합니다. T&M 시리즈는 볼 포인트 부의 저절삭 부하 인선 형상 적용을 통한 절삭력 감소와 웹사이즈 증개를 통한 공구 강성 보완으로 공구 수명 및 가공 면조도를 향상시켰습니다. 다양화된 시장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최고의 솔루션 코로이의 새로운 치아포철 가공용 T&D 밀 시리즈 코로이